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투지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저 오늘도 제가 사랑하는 후배 조건희 대표를 모시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매입병 우리가 이제 건축하게 되면 자재비나 인건비나 다 올랐잖아요 땅값도 올라가고 이제 수익이 내기가 힘들죠 서울에서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 고문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음. 조원입니다. 음, 네. 네. 아, 제 후배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던 대로 반말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높이려니까좀 낯설더라고요. 네. 어, 심지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지가 어디에 있는 거지? 아, 송파구에 서울 송파구에 송파구. 위치한 음. 사업지고 음. 어, 작년 그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인허가 음. 받고 음. 토지매입 검토하고 음. 어 그런 작업을 재작년에 마쳤고. 음. 어, 작년 말경에 완공한 프로젝트에요. 음, 한참 비쌀 때, 네. 모든 게다 비쌀 때 하셨네, 이번. 그리고 금리도 음, 사실 굉장히 금리. 많이 올랐고, 네, 그런 음. 어려운 시기에 이제 사업을 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땅값도 비싸고, 한참, 네. 건축비도 최고치고, 맞습니다. 금리도 가장 높을 때 했고, 맞습니다. 가장 이제 최악의 상태에서 했는데, 네. 어, 이런 경우 수익을 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뭐, 음. 지금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도 높고, 음. 사업비도 많이 올라가고, 음. 토지가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사업성을 내기가 굉장히 음. 사실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셨는지, 이제 뒤에서 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은,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건축계요 네. 이게, 어, 디에 어떻게 지어지는 건물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래?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음. 그, 2분의 1 지분을 매입을 하셨어요. 특이한 사례인데. 누가? 어, 지금 건축주분이. 건축주분이 네, 아. 건축주분과 건축주분의 어머니가, 음. 어, 요거를 같이 검토를 하셨는데, 음. 어, 기존에 2분의 1, 대지의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원친척으로부터 2분의 음. 1 지분을 매입해서 아.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어머니가 2분의 1 갖고 계시고, 네. 아대님이, 먼지척 칩은 2분의 1을 매입을 한 거네. 그렇죠. 네, 그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하나의 지분을 이제 하나의 이제 물건으로 만들었고 음. 그래서 허가받은 계열로 한번 보시면 음. 송파구에 위치해 있고요. 음. 네. 대지면적이 285.6 제곱미터 해가지고 약한 86평 정도. 오, 네. 편이에요, 네. 작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계획하기가 참 좋은 프로젝트였고 음. 그리고 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법정 용적률 60%인데 음. 59.82로 계획을 했고요. 음. 그다음에 용적률 법정 200인데 196.69. 음. 근데 사실은 실제 사용한 용적률은 훨씬 더 큽니다. 음. 서비스 면적 활용해서 네표님잘 알고 음. 계시지만 그래서 발코니라든지 뭐 장애인 엘리베이터 이런 음. 거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면적 확보를 했고요. 음. 어... 어떤 건축물이신 거죠 여기는?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했어요. 다세대주택 건축, 다세대. 아. 네, 건축 13세대. 13세대. 그리고 1층은 여기가 뭐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너 자리에 음. 어, 상권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자리예요. 음. 그래서 코너에 상가를 계획하고 1층 코너에 어. 그리고 어, 2, 3, 4, 5층 다세대 주택으로 음. 총 13세대 계획했습니다 음. 1층이에요 음. 1층에는 총 주차가 8대 계획이 되어 있고 음, 예, 법정주차 계획을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코너 자리, 이 부분이 코너거든요 이 음. 코너 자리에 그 1층 약한 13평 정도 음. 예, 계획을 했습니다 땅이 크니까 주차 놓고도 이 근생 1층에 들어갈 자리가 좀 남아 있었네 맞습니다 음. 예. 그리고 어, 2층에서 3층은 음. 보시면 1.5룸 또는 투룸으로 어, 구성을 했어요 음. 그래서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고 음. 2호 라인은 1.5룸 여기 투룸, 투룸 음.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어, 답답하지 않은 거죠 음. 네, 좀 면적이 넓은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넓지 않지만 그래도 답답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도 그, 투룸으로 구성할 수도 있었지만 음. 답답하지 않게 1.5룸 개방감 있는 1.5룸으로 음. 네, 그렇게 계획을한게 특징이고 4층도 마찬가지고 4층은 더 쾌적합니다 음. 여기 테라스도 있고 음. 그리고 5층은 여기 어머님이 이제 직접 거주를 하세요 어, 거주 하신요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502호 투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음. 여기는 이제 임대를 줬고네 임대 그래서 사실상은 12세대 임대를 하고 본인이 직접 또 거주하시는 거주까지. 걸로 네 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인가 봐 이거는? 조감도조감도 건축 전에 음. 저희가 이제 이런 디자인으로 좀 계획을 해봅시다라고 음. 이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한 거고요 이 실제 완공된 어, 사진입니다. 완공된 사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싱크로율이 괜찮죠? 음, 네, 포인트까지 살려가지고 음. 네 그대로 싱크로율을 맞춰서 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계획대로 완공은 됐는데 네. 이게 송파구란 말이야. 매입비용이 네. 많이 들어가고 금리도 높을 때또 건축비도 네. 한참 가장 높을 때에서 특히 이제 원룸 단에 이렇게 다세대 일조원에 투룸을 하게 되면 순위를보나마나안 네. 나올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 뭐 아시는 것처럼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음. 뭐 자재값 인상, 그 다음에 그 금리 음. 무엇보다 금리가 이제 많이 부담이 됐었죠 네, 음. 그래서 이 시기를 일반적인 임대로 해가지고는 정말 이자도 음. 내기 너무 힘든 음. 네, 그런 프로젝트가 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내기 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건축주분께서 예, 고안을 한게 에어비앤비 사업 에어비앤비. 네, 아. 들어보셨겠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제 단기 임대를 이제 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사업으로 지금 시기에 거두기 힘든 굉장히 고수익을 거두는 음. 네, 그런 프로젝트로 전환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혹시 이게 잘 모르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번 에어비앤비 검색해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네. 음.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내셨다. 네, 그래서 내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음. 네 이렇게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어비앤비로 뉴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네. 네, 네 맞습니다. 해서.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하셔서. 어, 임대 경쟁력 음. 그리고 에어비앤비 오는 수요들도 음.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에 이런 집기라든지 음. 옵션을 충분히 넣어주고요 네. 아. 조금 더 투자비는 들어가겠네 에어비앤비 그렇죠 중당 거의 한 400에서 500 사이 음. 네, 투자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소품까지도 음. 네, 아기자기하게 그러니까 편의시설 소품 이런 음. 것들을 다 세팅을 한 거죠 음. 실제로 요거는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보하고, 네, 있는, 홍보하고 있는 모습. 아, 네, 그렇습니다. 한구나. 예. 보시면 별 다섯 개 음. 네, 후기가 <웃음> 좋습니다. 그래. 예, 그만큼 운영을 잘 하시는 거고 음. 예, 내부 시설이라든지 구조가 괜찮다. 1층은 저희 건축주분이 그 직접 음. 24시 무인 어... 그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지금... 운영 수익 이 나오시겠네. 그렇죠. 이거는 음...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무인 점포가 아이스크림 또 과자점, 네. 우리 동네에는 이제 강아지를 많이 피... 키우니까 반려견을 강아지 용품 무인 용품이 로 많아졌어요. 맞아요. 네, 인건비가 맞습니다. 안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관리도 이제 편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어머이거주를 어, 나오신... 하시잖아요. 어, 어머니 거주. 그러니까 검수하셨죠? 관리가 더욱 더 편하죠. 음. 네. 그래서 어, 이런 이렇게 여기는 이제 밀키트 음. 이런 거 위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1층은.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내부 사진인데 네, 내부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얼마 정도까지 더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지금 그 아까 보신 그 1.5룸이나 음. 2룸. 그 송파구 지역의 어떤 평균 임대 음. 일반적인 임대요 음. 예, 고려를 했을 때는 월세 기준으로 한 120만원 정도 120만원 정도? 네 어. 그 매출이 원래 예상을 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했어요 음. 네, 근데 금리도 오르고 사업성이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음. 어, 에어비앤비로 전환을 했을 때 음. 룸당 한 8만원 정도 부가세 음. 별도로 그래? 어. 네 그렇게 지금 매출을 확보를 하고 계시고 그럼 얼마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80% 기준에서 한 네, 그러니까 8만 원씩 30일이면 240만 원이고요. 음. 그 중에서 운영을 100% 다할 수는 없을 수도 그치? 있잖아요. 공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음. 며칠은. 그래서 약한 80%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한 190만 원 이상, 음. 어허. 네, 200만 원이 좀안 되게. 그럼 이제 원래대로 이제 임대를 네네. 100% 준다고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세가. 네. 한 방당. 네네. 데 이거를 에어비앤비로 돌리면 백 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백 팔십 프로 정도. 네. 팔십 프로로 하면 한 백구십만 원. 한 육십 프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 일반 월세 조세 때보다 에어비앤비로 했을 때한 네. 육십 프로 이상의 상승 효과냈네. 그렇죠. 오르십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이게 수익률 을 한번 좀 볼까? 네. 좀더자세 보시죠. 이게 운영 수익률이네? 네, 에어비앤비 운영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음. 2분의 1 지분 매입한 거. 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매입가가 한 18억 정도 됐었고,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 비... 1 지분 기준으로 운영 수익률이 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각종 사업비랑 그거 대비해가지고 한 31억 이상 음. 네, 이렇게 그 투자가 음. 되는 프로젝트였고요. 어 에어비앤비는 임대 보증금 회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치.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게 게, 단점이네. 네, 단점 중에 하나가 음. 여러 가지 이제 단점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듯이 음. 뭐 어,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는데 음. 그 중에 하나가 임대 보증금 회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음. 임대 보증금 회수는 없지만 음. 대신 이제 연 수익금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일반 임대에 비해서 훨씬 음. 네,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리고 대출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렇 음. 네, 그래서 자기자본 그 실제 투입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이분은. 음. 네, 그리고 어, 연수익금액이 약한 1억 정도. 약 정도 이자를 다 납부하고 음. 그리고 금리는 요즘 고금리 많이 음. 적용하잖아요.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음. 그 당시에 어, 6.5% 음. 네, 대출을 실행했고 그 이자를 부담하고 나서 어, 순수 발생되는 수익이 음. 약한 1억 이상 음.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연수익률을 기준으로는? 음, 한 9%. 정도. 네, 수익률 기준으로 9% 정도. 음. 네. 지금 이제 조 대표 수업하고 있잖아. 네, 예, 예, 어, 맞습니다. 그, 네. 제목이 뭐였지? 어, 올바로 건축주 대기, 1기 어. 성황리에 네, 네. 지금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조건희 대표가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어, 지금 5년 만인가 7년 만인가 네, 맞습니다. 이제 강의를 해서 1기가 아, 모집이 풀로돼서잘 네. 이제 맞춰 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다 들어오신 분들이잖아뭐 네. 뭔가 좀 액션이 취해실 분이 계신가? 어 아, 실제로 음. 지금 뭐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음. 계시고 또 교육을 받고 하니까 음. 이제 대화가 다 음. 이제 되잖아요. 이제 지식이 서로 많이 공유가 돼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그 공유된 지식과 그 신뢰감을 갖고 음. 예, 지금 대화 중이고 실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음, 그래. 네. 아, 나중에 이제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 아, 성공사례꼭 만들어서 음. 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참고로 우리 조건희 대표가 이기를 네. 또 조만간에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 있으니까요. 네. 어, 언제까지 할지 모르거든요. 우리 조 대표가 할때 들으셔야 됩니다. <웃음> 네. 네. 와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 네. 자 이것만 표면적으로 보면 수익이 괜찮단 말이야. 네. 어, 수익이 좋아진다는 거, 이건 네, 이제 장점인데 네. 단점이 있을 것 같아 요 네, 앞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보증금 음. 예, 확보 안 되는 것도 사실 그치. 단점 중에 하나고 어차보 이게 좀 적지 않은 단점인데 네, 보증금이 확보가 안 된다 하면 맞아요. 실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 그렇습니다 아. 네, 돈좀 있어야 되는 네, 고려하셔야 돼요 음, 네, 오케이. 그리고 어, 에어비앤비는 또 관리, 음. 예, 그 손이 많이 가요 어, 그렇서 네, 직접 관리해야 되고 뭐 청소라든지 퇴실 청소라든지 음.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유지 관리비가 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뭐, 우리 조건이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예전보다 10배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 전문가들조차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 이제 우리 일반인 분들도 편하게 돈벌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남다른 방법에서 약간의 더 신경을 써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 관리하는 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아, 이게 맞아. 꼭 쉽지만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또그 에어비앤비 구성을 하려면 음. 손도 많이 가지만 음. 그 제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 음. 세팅하는데 비용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수익은 굉장히 높습니다. 음. 뭐 일반 임대 대비해서 6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음. 네. 그래. 요 오늘 이제 조건희 대표 고객 이제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 위기잖아요. 요것만 이제 잘 견뎌내면 분명히 또 내리막이 있죠. 지금 우리가 힘들게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데. 잘 극복하면 이제 편안하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 오르막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분처럼 어, 특별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내가 좀 노력은 들어가지만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음.